악필 탈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 채널의 한 구독자분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멋진 제안 감사드려요. 지난주 저희 힐리아트 커뮤니티에 악필 지원자분들의 글씨를 모집하는 글을 올렸었죠. 사실 처음에는 한두 분의 글씨를 참석해서 커뮤니티 방에 다시 올려드리는 가벼운 이벤트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올리자마자 꽤 여러 명의 구독자분들이 자신의 글씨를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글씨와 함께 보내주신 내용을 보니 악필로서의 고충이나 교정하고 싶은 이유 등 저마다의 절절한 사연들이 제 가슴속을 파고들더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한때 악필이었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본격적인 악필 탈출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용기내어 사진을 보내주신 구독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목적은 자기 글씨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잠금질을 하여 수준을 올리는 것이 되겠죠 또 저의 목표는 우리 채널이 단지 관상용 채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피드백이 오고 가며 실제로 글씨 개선 효과가 여기저기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생동감 넘치는 채널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몇 분의 글씨를 놓고 이야기 할 건데요 제가 첨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쇄를 해왔습니다 꽤 많이들 보내주셨죠? 이 영상은 단지 메일을 보내 오신 분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의 글씨를 보면서 자기 글씨의 문제점을 볼수 있기 때문이죠. 얻을 것이 있어요. 그러니 끝까지 보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방향성에 대한 의견도 올려주시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필 탈출 프로젝트인 만큼 가급적이면 일회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마음에 드는 글씨가 나올 때까지 참여를 하셔서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한분한분 한분 봐드리겠지만 공통적인 과제를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글씨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신 후에 과제물을 다시 메일로 보내주시는 방향으로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 평가하는 기준은 네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가 가독성입니다 즉 판독이 가능하고 알아보기 쉬운지 보는 것이죠 가독성의 문제를 넘어서면 통일성 이슈로 넘어갑니다 글씨는 일종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잘 지켜야 읽기 쉽고 보기 좋습니다. 세 번째는 조화성인데 자음과 모음이 서로 선을 지키고 배려하면 아름다운 글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개성인데 이것은 마지막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기본이 탄탄하게 잡힌 상태에서 독자적 개성을 향유한다면 최고겠죠? 하지만 가독성, 통일성, 조화성이 없는 상태에서 개성을 쫓는 것은 이도저도 되지 않을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인 만큼 권해오신 글씨의 특징과 장단점 같은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이제 첫 번째 글씨를 볼까요? 글씨 교정을 한 지는 3년 차라고 하십니다. 드린 노력에 비례해서 글씨가 좋아지지 않는 것 같다고 하셨네요. 지금 이분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글씨 공부는 단순히 시간과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 선택과 집중이 훨씬 더 중요하죠. 선택이란 어떤 글씨를 향해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여러 글씨 채널을 보시고 지금 우리 채널을 보고 계신 것이겠죠 채널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특정 채널을 선택하고 공부를 하시면 그 채널의 글씨와 닮은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고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을 적용해 볼게요 우선 가독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판독에 실패한 글씨는 없습니다만 어느 한자를 딱띄어놓고 보자면 좀 알아볼 수 없는 자들이 있죠 그 원인은 뭘까요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같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어요 특히 굵은 편을 썼을 때는 그 단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죠 다음에 통일성을 볼까요 이 글씨는 눈에 띄는 장점이 있네요 통일성 있는 각도 주로 이렇게 좀 쓰러지죠 그리고 글씨 크기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그동안 노력해 오신 열매라고 봅니다 만족할 만한 성장하지 못했다고 하셨지만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시간이었던 거죠 다만 자모음 하나하나에 대한 틀이 좀 애매합니다 정자체와 차트체의 딱 중간인 거로 보이네요 이 경우 차라리 확실하게 정자체로 방향을 정하고 노력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체로 넘어가셔도 되거든요 조화성이란 획과 획 그리고 자모 간의 배려 글자와 글자 간의 적절한 간격 같은 것인데 그게 좀더 나아지면 훨씬 보기 편해질 거예요 보시면 글씨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죠? 이렇게 기울어진 건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이렇게 쓰러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중간이 됩니다 이게 잘안 돼요 처음에는 그리고 결코 붙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많이 닿아 있어요 여기 붙었죠? 여기 붙어버렸죠 다? 이것만 <웃음> 그렇고 붙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땀띠 납니다 보는 심리가 답답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조절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입니다 한번 볼까요 너무 붙어서 이게 업니다인지 읍인지미음인지 이런 것이 애매하단 말이죠 뭐꼭잘 쓰진 않더라도 요 정도 떨어뜨려 줘야죠 더 좁은 공간에 쓴다면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띄어 줘야죠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가속성이 좋아져요 이분께는 주제를 드려봅니다 보내주신 애국가 두 줄짜리가 있죠?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써보시되 이번에는 조금 더 공간 안배를 해서 자음과 모음이 숨쉴 틈을 내주세요. 물론 속도를 더 천천히 해서 제대로 쓰려고 노력하셔야겠죠? 글씨 교정을 하신 시간이 있는 만큼 습관이 많이 었을 거라고 봅니다. 필속이 잘 나오지 않는 게 문제라고 하셨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우선 제대로 된 획이 손에 익을 때까지 속도보다는 형태 위주로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분은 이상의 소설 날개에서 골라서 쓰셨네요 저도 참 좋아하는 문장들입니다 라미 사파리라는 만년필로 쓰셨답니다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시니 참 좋으네요 우선 가독성 아주 좋습니다 못 알아볼 글씨가 없죠 그 다음 통일성을 판단하자면 이 글씨가 무슨 체인가를 봐야 합니다 독자적인 개성이 들어가 있죠 그런 면에서 매우 좋습니다만 굳이 나눠보자면 판본체적 개성이 들어간 궁서체입니다 그런데 리을 같이 복잡한 자음은 뭘까요? 이런 좀 답답하죠. 너무 밀집된 느낌이죠. 리을 이게 가장 복잡한 자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응 이런 경우가 사람들이 너무 좁게 쓰기 쉬워요. 좁게 쓰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은 답답해지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달라붙고 이런 데처럼 기억이나 시옷 같은 경우 볼까요? 여기 보면은 요거에 비해서 이게 너무 길죠. 그럼 이게 잘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옷하고 비슷해 보여요. 자칫하면은. 그래서 그런 차이를 좀 주셔야 되고, 이 정도로 크게 차이 안 나게 하시는 것이 맞고, 이 시옷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너무 불평등해요. 그래서 비슷은 아니지만 이것도 좀 생존감이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세로획의 경우, 자음의 위치에 비해서 좀 너무 긴것 같은 경우도 있어요. 어느 건 짧고 어느 건 길고 한 그런 차이들이 좀 있네요. 위치에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통일감을 가졌으면 좋겠죠 자, 조화성은 어떨까요? 공간 감각 이런 거 보는 겁니다 이 글씨 간의 공간 또이안 속의 공간 이런 공간은 시원시원하죠? 근데 이런 공간 보세요 답답하죠? 빈부의 격차가 글 속에서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화가 좀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조언을 드리자면 정자체, 궁서체라고도 하는 그것을 먼저 익히시고 그 다음 제대로 판본체를 익히는 순서를 통해서 개성 있는 글씨를 만들어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글씨의 기억은 훨씬 깊어져요 그리고 띄어쓰기는 좀 많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이런데 특히 너무 세죠 여기는 이래도 돼요 문장이 끝났으니까 그러나 문장 중인데 쉬는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되죠 신경 써 주시고요 어, 이런 자간이나 띄어쓰기 간격을 일정하기 위해서는 방안노트를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분께 드리는 과제는 중간 부분 태양처럼 마주 보면서 부터 굿바이까지 여기를 공간 잘 맞추시고 좀 궁서체로 써보시는 기분으로 한번 써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분은 깔끔한 노트 필기체를 보내주셨어요 2 1 살의 대학생이시라는데 저희 채널이 원래 서예를 위주로 했을 때는 구독자층이 대부분 연배 있으신 분들이었거든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인지 이렇게 젊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니 더할 수 없이 힘이 납니다 자 가독성 어떻습니까 아주 좋죠 통일성은 어, 나름 오랜 세월 굳어진 통일성이 느껴집니다 사실 이 정도면 악필의 아, 범죄에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바른 글씨를 보고 침착하게 연구하면서 공부하는 기간을 가지신다면 훨씬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글씨도 잘 보면 재미난 부분이 많아요 글씨가 좀 쓰러지는 측면들 있죠 네, 이어 보면 쓰러지고 있죠 주로 이렇게 쓰러지네요 혹시 이렇게 쓰러지는 거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쓰러지는 것은 대부분 한쪽으로 쓰러집니다 그런 거 보시면 알고 끝을 쓱쓱 빼는 습관 요런 데 보면은 쓱슥 빼고 있죠 확대해서 볼까요? 이러고 계신다는 얘기죠 내려가기야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옆으로는 이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맺어줘야 돼요 맺어주는 이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어떤 일도 마무리한다는 를 그런 기분이겠죠 그 다음에 획이 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거 휘어지는 거 여기 쓰러지는 거 이 휘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이런 적자 기억은 받침 에 이렇게 쓰는 게 좋죠 이건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달필이긴 한데 성문은 부족하고 보인다 이렇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격이 느껴지는 글씨체를 원하신다면 정자체의 자모음을 연습하시을 권합니다 차분하게 그런 글씨를 향해 나아갈 때 훨씬 달라지죠 커뮤니티에 올라가 있는 거팬 글씨 영상들 참고하시고요 과제를 드린다면 필기 내용이 아닌 간단한 시를 써보시면 좋겠네요. 보내주신 글씨체는 실제 필기를 할 때는 충분히 괜찮아 보이는데 시나 문학작품을 대했을 때는 작품에 걸맞게 더 나아지고 싶은 의욕이 생기실 거예요. 이 문장을 정자체로 써보세요. 아, 이분은 한자와 획연습이죠. 이것은 기초 획연습인데 궁서체 연습이나 정자체는 아닙니다. 참 천진난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미소가 띄어지는 글씨가 있어요 이런 획 연습은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쓰는 연습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할 필요 없죠 그럴 시간에는 정자체의 기본 내려긋기 네, 이걸 연습하시는 게좋죠 옆으로 긋기하고 우리 채널에 있죠 이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거기 나와 있죠 정말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모음 하나하나씩 연습하시고요 한자는 어, 최근에 연필로 사자수학 쓰는 영상 올렸죠? 그거 보시면 도움 되고요 그리고 손글씨 영자팔법 같은 게 있다면 은 제가 연구해 가지고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자에 획이 많아 보여도 실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한 8가지 제대로 쓰면 은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연구 중입니다 글씨가 재미있네요 하나는 자신의 평소 글씨 하나는 정자체죠 네, 공서체라고도 하는 커뮤니티에 열린 바 있는 청포도군요. 정자체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단정해 보입니다. 그렇죠? 면접에 이런 글씨가 자기소개서, 이력서로 왔다면 일단 호감이 갈만한 글씨체죠. 마음가짐이 보이니까요. 자 글씨는 수평은 둘째고 수직을 잘 지켜줌이 중요합니다. 바로 긋기. 그리고 일부 글자들에서 자음이 좀커 보이는 것도 있어요. 이런 기장이 좀커 보인다거나 어휴 갑자기 커졌죠? 바라는 게큰 거죠. 이럴 때는. 그런 느낌이 있고, 물론, 모두 다 크다 하면 통일성인데,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크고 하는 것이 좀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이런, 이런 거. 리얼 같은 경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기장, 이 기장, 요것이 비슷해 보이게, 그리고 이런 공간, 중간법이라 그래요. 요 공간과 요 공간이 비슷한 것. 이런 것 좀만 더 신경 쓰면 아주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거 조화성 깨진 겁니다 <웃음> 이 옆에 글자로 파고들었어요 불이 쿡 찔렀죠 이런 것은 좀 미리 띄어 주거나 애초에 이것이 여기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붙는 거 조화성이 대체로 좋지만 조금 더 이렇게 너무 밀착되는 거 이런 거좀 띄어주면 좋겠습니다 그 받침은 음. 글자의 기둥과 같아서 수직을 잘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한제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은 요거 요 밑에 있는 받침까지 일선하는거 잘했죠 이런 건잘한 겁니다 이런 거잘된 거예요 요거 잘 되고 싶은데 요것이 안 맞네요 요거 잘 됐죠? 아요 개자 같은 경우 이 배자 같은 경우 이런 공간이 너무 큽니다 요 공간 너무 커요 지금 여기서 쓴다면 곱을 썼어요 그 다음에 개를 우선 띄고 요 정도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적절할 거예요 이것도 너무 띄지 않고 이렇게 원래 체급이 좀 뚱뚱한 글자죠? 뚱뚱한 글자는 좁은 글씨보다 뚱뚱한 건 맞아요 하지만 조금은 조여줘야 돼요. 짝벌 하고 있지 않고. 이분께는 이제 보내주신 청포도 실을 방한지에 다시 쓰는 과제. 그러면 감격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과제를 드립니다. 이분은 한글, 한자, 영어 세 가지 글씨를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한 참여지죠.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악필 교정을 원하신다는 사연 함께 보내주셨어요. 반드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선 한글을 볼까요? 어, 이정아 시인의 시네요 바람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쓰고 싶은 글씨가 참 세상에 맞네요 가독성 어떻습니까? 거의 판독이 가능하죠?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 바람이 드실수록 왜겠죠 왜? 좁은 공간에도 이런 뚱뚱한 글씨여도 지킬 걸 지켜주는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죠 충분히 될 것이고요 그리고 통일성에서 가장 보는 것은 글씨가 똑바로 섰는거예요 약간 바람 속에 흔들리는 것 같은 감이 있죠? 이렇게 쓰러진 것 어, 이런 건좀 이렇게 쓰러지는 면도 있죠 이렇게 이렇게 아주 재밌는 경우죠 이런 분들의 글씨는 나중에 제대로 잡히고 나면 개성이 아주 멋있을 수 있는 글씨체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개성을 얘기하면 안 되죠 먼저 통일성을 주로 이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글씨는 약간 흘림이죠? 흘려 쓰신 거예요 근데 흘림은 정자체가 잡히고 나서 들어가야 멋있어집니다 정자체가 안된 채로 흘려버리면 은 지극함이 없어 보이는 저도 <웃음> 자주 반성하는 부분입니다만 정말 성실한 면, 그런 것은 이 정자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차고 넘쳐서 흘림체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면 은 최선이죠 성격이 스스로 급하고 덜렁된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웃음> 정자체로 또박또박 쓰는 인고의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지시면 은 글씨와 더불어 성품적으로 훨씬 깊어지실 거예요 자 산다... 그럴까요? 손을 빨리 쓰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첫 작품이니까 그냥 평소대로 쓰신 거 이해합니다 이래저고 따복따복 써보세요 지겨울 정도로 그것이 나중에 스스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리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겠죠 앞으로는 영어죠 가독성 좋습니다 영어는 <웃음> 저보다 잘 쓰시는 거 같은데요 통일성 볼까요? 예전에 제가 영어 공부할 때는 인쇄체와 필기체의 구분이 엄격했어요 지금 쓰신 소문자 글씨체는 참 추억이 돋습니다 정갈하죠? 무슨 채든지 조화성이 이르게 되면 특유의 그 아름다운 향이 솟아나게 되는데 좀 집중해서 연습하시면 충분히 금방 조화성이 다다르실 것 같습니다 자 한자는 아, 이거 반갑네요 은나라 탕왕에 세수대야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거 채널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일신 우일신이라는 주제로 올린 거 있었죠.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이걸 줄여서 이제 일신 우일신이라고 하는 건데 날마다 새롭게 너무너무 좋은 문장이죠. 그리고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찍고그 마음을 굳건히 하려 말을 하고 그 말을 새기기 위해 글을 쓰는 거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그 느낌 호흡하며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가독성 아주 좋습니다. 통일성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통일성은 항상 각도부터 보는 거죠. 주로 쓰러졌습니다. 이쪽으로. 안 쓰러진 것도 있어요, 물론. 이거 바로 됐고, 바로 됐고, 약간 쓰러졌고. 주로 이렇게 쓰러진 건 있지, 이렇게 쓰러진 건 없다는 거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고쳐나가면 되겠습니다. 조화성은 그 다음에 추구해야 할 일이고, 제가 한자에 대한 것은 나중에 컨텐츠를 올려드릴 겁니다. 과제를 드립니다. 짧은 시인 만큼 마음을 차분하게 진중하게 가라앉힌 상태에서 써보세요